2021년 1월 19일 종합뉴스입니다. 울진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그동안 폐쇄했던 공공체육시설 운영계획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울진군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은 19일부터 별도의 제시까지 오후 9시까지 개방합니다. 주요 운영 방침을 보면 이용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군민자율 체육활동의 한정으로 지도자 수업 강습은 불가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및 이용자 수칙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합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풋살 등 5인 이상의 경기 종목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개방시설은 울진국민체육센터, 울진볼링장, 탁구장, 근남면문화체육센터, 근남면제동관, 울진실내테니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읍면생활체육공원, 읍면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입니다. 단 죽변야구장은 운영 중단됐으며 울진국민체육관은 오는 5월까지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개방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및타 지역 방문을 한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내 사무실과 샤워장 사용금지, 실내 공공체육시설 내 음식 섭취 불가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울진군은 방역수칙과 이용자 수칙 준수사항과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또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준수사항 지속안내와 개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온라인 연수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신설된 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지원 분야,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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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대상 사업장은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다며 힘들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우리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향상과 특히 적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채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관내 학교의 학사 일정 변경으로 교육과 돌봄 공백이 생기는 2월 한 달간 주 3회, 11회기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울진군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교육 강좌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코딩 수업을 비롯하여 아홉 개 과목을 운영하며 캐리커처, 미니어처, 드럼 등의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한문, 한국사, 코딩, 창의수학 등의 교과 연계 수업으로 학업에 흥미를 더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됐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중단 취소될 수는 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수칙 준수로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지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울진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단과 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날 2021년 신임회장단으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진군지부회장에는 박명희씨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장순애 감사, 최옥수, 재무, 주정순, 사무국장, 곽혜영씨가 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울진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여성단체와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문화원은 19일 사내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사내문화상 수상자로 문화부문의 장부중씨와 교육부문 장인구씨, 효행봉사부문의 주한석씨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문화원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2월 제45차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향토사연구회가 지역 역사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제7호 울진사향을 발간했습니다. 울진향토사연구회는 지난 2007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지역의 향토사 발굴과 역사적 기록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7호 울진 사양에는 산신 그리고 울진 11형 셋째 성황사 영해 동학농민 혁명과 울진인 남두명 울진박물관 건립추진운동 경과사 울진의 역사 유물유적 보존과 훼손방지 1819년 평해사라 만회기 일행 보토리 표착과 송환 우남서원 완문과 절목 소개 대한충의혈렬록 소개 등이 실렸습니다. 2007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울진 지역의 향토사 발굴과 역사적 기록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울진문화원의 7번째 발간한 울진 사양을 통해 울진 국민들은 애양심과 자긍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김영규입니다. 지금까지 울진방송 1월 19일 종합뉴스였습니다.